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그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것하고도 또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사랑을 하는 거죠. 모든 그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 사랑의 반대 그 부가 미움 아닙니까? 적극적인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미워하면 결국 살인하는 것과 같다. 나는 누구를 죽인 일이 없는데 왜 나보고 살인자라고 하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재물과 시간, 건강, 뭐 명예 등을 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또그 형제의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과 같이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 산다 그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와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시험 때 넘어졌다고 공부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떠나갈 사람이고 시험에 들 사람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말로는 다 형제라고 러고 말로는 한 몸이라고 러고 말로는 뭐 주님의 생명을 나눠 받은 그런 지체라고 말을 하지만 관심을 안 가. 관심을 가지면 아 지식이 늘어나고. 상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관심을 가지면, 그, 상대를 잘 알아갑니다. 진짜, 알아가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거는 아주 도가 트인 것처럼 다 아는데,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그 형제 사랑하는 것 죄를 안짓는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그 <웃음> 마귀에게 속한 것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대비적으로 또 어, 아니면 더 이제 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비돼서 나타나는데. <웃음> 아무튼, 우리 관계는, 아, 이제 그리도 안에서는 적극적인 사랑을 나눌 관계다. 내 생명을, 어, 주어서 사랑해야 될 관계. 이게 단순히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관계. 그, 그래야, 이제 음, 주,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죄를 안짓는다고 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어, 성신의 에, 그 인도 가운데 주님의 자녀 됨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35문 에, <웃음> 네, 살펴봤고요 그, 음, 육계명이 명하는 바, 육계명의본이 이제 자기, 그, 형제, 자기 목숨을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게, 이제, 이 계명의 본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도 안에서 이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에 비추어서 그것을 어, 이루어가는 것입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참된 가치를 어, 취해가는 것입니 <웃음> 근데 부모를,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의 소명과 직분을 알고, 그의 가르침에 기, 꺼이 또, 어, 음, 따라야 되고, 그의 징계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은사의 직임 안에서 이명을 어떻게, 에, 그 본의를 취, 명의본위를추해가는가 것을 말했습니다. <웃음> 이게 꼭 이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권징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연단의 말씀, 정화의 말씀, 그, 그, 온전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으로 알고, 이제, 따라가는 사람. 그 진짜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그, 이 통해서 지식으로만 쌓아놓고 자기 권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웃에게 대해서 그런 부대접을 하고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아요. 이웃의 가치와 그 이웃의 그직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아, 존중하지 않는다. <웃음> 그리고 이제 좀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즐거움과 절제로 어,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단순히 딱딱하게 아주 강박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주님의 그 따뜻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바른 것들을 통해서 어, 이루어가고 또 실제 절제할 것들을 절제해가면서 육계명의 어, 그 본위를 추해가는 것. <웃음> 타락의 그 결과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타락의 현상은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이라고 말했죠. 예? 자기의 놀이에 중독이 되고, 예. 뭐 어떤 쇼핑에도 중독이 되고, <웃음> 어떤 사람은 일에도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그 성적으로도 중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뭐 많죠. 중독이 중독이 특징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중독이 절제가 안 되는. <웃음> 구원을 아는 사람 거듭난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은사와 직임을 아는 사람들은 절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히 그 자기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그 절제하는 게 아니고 <웃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 절제한 그런 절제가 아, 진짜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살리는 일이나. 음. 이 중독, 이, 이 중독돼 보세요. 뭐돈 버는 곳에 중독돼 보세요. 그러면 돌아볼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식도 못 돌아보고 아내도 못 돌아보고 예? 예. 그러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아내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만 맺고 있을 뿐이지 그 목사가 설거를 하는데 진짜 부요하고 풍요하고 마땅히 알아듣든 모라, 못 알아듣든 그그 부요한 세계에 대해서 비춰주지 않고 목뭐 성도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맨날 그 도의 초보나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대놓고 저희 대낮 같은 세상에서 그냥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 은사가 지금에 충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자기 다른 일들을 절제해 가면서 말씀의 부요함을 잘 어, 취해서 전하 전해야 진짜 어, 사랑하는 거죠. 가장 어, 이 어, 지금 내적으로도 그 결핍이 있고 외적으로도 악하고 사단도 또그저 세상에서 제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게 그 극렬하게 대항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진짜, 어, 그 모든 것들을 피해서 바르게 설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교통해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같이 밥, 밥 먹고, 즐기고, 놀고, 그렇게 생각, 그, 그, 그 그렇게 하면 악한 자에게 그냥, 어, 뭐, 대항을 해보지도 못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웃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냐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뭐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그 희생을 하면 그만큼 내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해야 되잖아요 덜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 형제를 위한 삶을 살려면 그만큼 고, 고난이 있죠 근데도 그 고난 중에라도 즐거워하고 말이죠 부지런. 열심을 품고 어, 형제들을 섬기고 또 다른 것들을 이제 다 절제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어,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육계명의 본의를 이루는 것이다. 육계명의 명하는 본의, 적적인 의미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은 저희 그 이어서 육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6문, 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육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계명, 제 육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인데, 공공정이나 정당한 전쟁이나 필수적인 방어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쓰지 않는 것 죄악된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심, 복, 시기나 복수심, 온갖 과도한 격분이나 마음을 흩뜨리는 염려들 고기나 술이나 노동이나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격동시키는 말이나 학대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상해나 무릇,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을 금합니다. 이웃을 해치는 것을 금하고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공, 공공연한 범죄자들, 현행범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도, 율법으로도 그것은 그 못하게 했지요. <웃음> 율법으로도 그것을 못하게 했다는 말을 또 오해할 수 있겠네. 율법으로 그런 걸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당 방위를 금하지 않았다. 형제를 그 지금. 방도가 들어와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 정당 방위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당한 일을 그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그것에 대항해서 방어하는 일도 허락을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쓰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금한다. 이웃괴명이 금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앞서 생각했습니다만 성경이 교훈하는 인간 생명에 비추어 이 금령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세워 나가신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에 비추어서 인간 생명의 가치를 살펴야 할 것을 함께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아,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옳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전과 관련해서 창세기 9장의 말씀이나 황금률을 살펴본 줄 압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하시겠다 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번제를 온전히 드린 일과 여호와께서 번제를 흠양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는 일 사이에 살인한 사람은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살인을 금하는 말씀도 상세기 1장에 기록된 청, 창조 언약의 표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고 타락해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웃음> 거짓말하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그 아예 몸에 배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이제 마땅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살인자들한테 그 사용수들한테도 선교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식인종들한테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식인종이라고 해서 이제 버리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그저 우리나라에서 그 집시들을 위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 그, 꽤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 집시들의 특징은 거짓말하고, 어, 마약하고, <웃음> 그리고 뭐, 미움, 뭐, 뭐, 그, 뭐, 무법한 삶을 살고, 아주 더럽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도 아주 골치덩이들인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 저들을 이제 전도해서 어, 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삼는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받은 사람들이 집 집시들이 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집시들의 언어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시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요. 이게 더 돌아볼 수 없는 사람 아니 그, 그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아주 거짓말에 입에 붙었어요. 자기 지금 금방 약이 떨어져갖고 죽게 생겼다고.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약을, 진짜 마약을 하려고 돈을 타내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배에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성교사는 가가지고 많이 속아, 음. 속았다고 그래요. 그,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 가짜야. 예, 그런데도 이제 그, 일부러 속아주면서 소가 주는 척 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그런 마약이나 술뭐 그런 그런 거가 아니라 생필품을 공급해 주는 걸로 그 이제 소 소와, 소가 주는 척 하면서 생필품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근데 진짜 사람들이 변해가지고요 와 진짜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가, 살아, 타락하지 않았으면 안 보여야 될 그런 모습들이 타락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타락해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로서, 그런, 복음으로 건짐을 받은 존재들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뭐, 뭐, 보통 뭐 교회 나간다고 두들겨 패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뭐 이런 막 그런 일을 해요 사람들이 막 남자가 교회 가면 남자 목에다가 갖다 들이 칼을 들이대서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갖고 나중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다 생각 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맨,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웃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알고, 대해주는 거죠. 그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 받았는데, 타락해서 그랬으니까, 그, 선으로 악을 대해서, 손으로 악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거죠. <웃음> 이게 창세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게 살인자들 속에서 어, 그 일에 대한 보응이 어, 어떤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이 말씀을 두고 타락한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는 줄 아실 겁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일그러지긴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보다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예 상실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타락에 관하여 성경에 교훈하는 것보다 느슨하게 이해해서 사람 안에서 타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아니 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토릭이잖아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의의를 반응할 수 있는 원시적인 의의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아예 없다. 근데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심미하게 남아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반응할 수 있는 뭐 형상이 남아 있지는 않고 의가 남아 있지는 않고요 아무튼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도덕을 추구하지만 자기 도덕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변질된 거죠 <웃음> 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6장 5절에 나, 나오는 표현으로 아마 이, 부, 이 주장들에 대해 충분한 답이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점에서는 더럽혀졌고, 심의 약점과 결핍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철저히 칼빈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선한 게 나오는 게 사실은 좀 시귀한 일이죠. 교회, 교회 안에서 조차도 사실은 죄, 죄가 아 이제 시글시글하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그것이 점점 벗어지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신자는 이런 선을 힘써 행하며 살아야지, 오직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이니,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롭다 하시면 성경이 교훈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 홀수할 수 없으니까 뭐, 예수님이 다 하신 거지. 그러니까 내현재의 어, 과거 미래의 죄까지 다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뭐죄 짓는 거야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그다 수용하고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의 교훈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만 동시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 또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나, 선한 일을 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거룩한 삶도 추구하지 않고, 흠없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으면, 이건 가짜 그리 도인이에요 유사 그리 도인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에서 거룩함은 오직 성신에게서 성신 성신에서, 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에서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우리의 거룩한 삶과 선한 행위가 우리가 행한 점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점에서는 이미 더럽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가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의의가 나오는 게 이상한데, 죄인들에게. 의의가 나오는 게 이상한데, 예, 주님이 그 의의를 그, 보게 하시고 내게 하시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내신 것이니까.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도의 생명에서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외워야 될 구절인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 거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것이 뭐 그럴듯하게 보여도 죄다입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 더러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모두 죄입니다. 믿음으로 그리도의 생명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생명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뿐입니다. 악 뿐입니다. 죄는 도덕적 악 아닙니까? 이 죄로부터 다른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웃음> 제육계명을 빌린다면 상, 살인을 다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당한 법이잖아요 아주 공의로운 법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제한을 해놨을까요? 눈에는 목숨을 빼버리고 이이 이, 이, 이 하나 흔들려도 죽이, 죽이려고 달, 달겨들잖아요?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이혼도,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게요. 진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욕했으면, 내가 욕하는 정도로만, 화를 내도, 저 사람이 욕한 수준의 화를 내도, 이렇게 크게 살인이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큰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 쿵쾅거린다고 쫓아와서 욕하고, 욕했다고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팬다고 죽이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위에서 쿵쿵 되면 아래에서 위로 쿵쿵 되는 정도로 하면, 그걸로 끝이지, 뭐. 그걸 서로 불편하면 그걸로 끝이지요, 사실은. 근데 그냥, 그냥, 일단 사람은 과도하게 보복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안을 하신 거죠. 아무튼 사람 안에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의 말기에 그토록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 바꿔 말하면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곳은 언제든지 말로는 전적인 타락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곳은 어디서든지 그런 부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진리 위, 안의, 위에서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가 하는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신앙 고백서의 내용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악, 죄와 악뿐이라는 점 따라서 모든 선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신에게서 나오는 점,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죄인이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동의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든지 조금은 남아있다든지 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써서 인생이 마귀처럼 되지 아니하고 이성 없는 동물처럼 살지 아니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언제든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저렇게 설명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변명해도 도무지 상대를 납득시킬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참된 신뢰가 없는 곳에서 우리의 변명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똑같은 교훈을 품고 있어도 역사나 문화나 환경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심지어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 좋습니다. 이게 <웃음> 사람에 따라서 아, 같은 같은 일을 겪어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리 대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뭐, 내 자식이, 아, 학교 가서 100점 맞고 와서,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그렇게 좋아, 좋아가지고 회사에 출근했을 때, 부하가, 저기, 뭐, 어차 결제 맡을 걸 갖고 와서, 보일 때 조금 문제가 있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자식이 어디, 빵좀 맞고 와가지고 아침에 화가 난 상태에서 오면 이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똑같은 문건을 가지고 갔을 때 이거 완전히 이제 이따올밖에 못해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 인지심리학 같은 것 실험심리학 같은 게 나와요. 사람은 그 자기가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말몇 이 마디에 사람이 이상한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반 심리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그 피해서 이제 이제. 공연이 화를 당하지 않고, 잘 덕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죠. 상황적인 거죠. 항상. 그러니까, 왜, 그, 왜저 상사는 나만 미워해? 내가 꼭 그런 때만 가서 저기 결제받았으면 꼭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이 대할 수도 있다. 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와 아, 아울러서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훈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써 나갈 뿐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힘이 일걸러진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죄와 악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걘, 뭐, 요즘, 그, 뭐야, 그, 사이클 선수가, 그냥, 그, 팀 닥터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억울하니까 풀어달라고 그러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인생을 알면, 죄를 알면, 그렇게 대응은 안 하는 거예요. <웃음> 정당하게, 적법하게 절차를 쫓아서 대응을 하고, 지혜롭게, 그,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그런 식으로,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고 죽어버리면, 그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대응하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토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할 때, 그런 악한 행동 속에서 어떻게 선으로 지,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그 대응을 해나가는가. 그건 교묘한 그런 상황 대처법이 아니라 진짜 아, 주님의 에, 성,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어, 더 사랑을 하고 그런 그, 그, 이, 저, 저 타락했으니까 그렇지 하고 내가 아, 그 언젠가 주해서 결과를 내시면 아, 이제 좋은 꽃을 볼수 있겠다 하고 아무튼 그렇게 대월 하시면 그 나중에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 억울해서 못 삽니다. 분통이 터져 갖고 못 살아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이제 그런 아, 이제 견딜 수 없는 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처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지음받은 사실과 일치합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부께서 말씀이신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는데 여기 만물은 특별히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신 까닭에 인생은 다른 비저물과 달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빛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성자를 그리도록 세상에 보내셔서 참빛을 비추셨습니다. 타락한 인생 스스로는 참빛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만 성자께서 육신이 되실 때 신이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에서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신이 믿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맺으신 관계에 방불하게 그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음. 바울 사도는 동일한 진리, 진리를 우리가 사도가 전한 복음 강서를 듣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 후소 4장 4절로 6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비추, 못하게 하믄니 그리토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토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사도적 교회에서 복음 강설이 전해지는 일은 그리토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입니다. 깜깜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리토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토의 얼굴에서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없으신 존재로서 그 오셨으니까 그 광채가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토의 복음을 들을 때 그리토께서 그 복음 강설에 임지하셔서 신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토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토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께서 자기 전부를 이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아, 아버지와 동동된 존재이시지만 그. 아버지의 행사를 그그 그, 그 하나님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이제 들려주시는 그 말대로만 그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아,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시라도 그 그렇게 행보를 하셨어요. 그 그런데 뭐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과 같지도 않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얘기를 전적으로 듣고 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당연히 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 요한복음 요한 5장 19절에 보면 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응. 그리고 저저 5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운이라. <웃음> <웃음> 이 아버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에, 에, 자녀로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앞에 보면, 그, 그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기준과 표준의 준에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 확실히 드러내는 거죠. 그리토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 그러니까 그, 그 복음의 광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어, 비춰지는, 비춰지는 것입니다. <웃음> 바울사도는 그,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 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아, 의유와 그,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것, 그것이 진짜 주님께, 죄밖에 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를 통해서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이거는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영광의 빛을 다 덮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닮아간다고 할 때는, 부활하신 그리토를 닮아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그, 그리토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세상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판단할 수 있는 권세까지 다 받았지만, 거기를 따르지 않고, 어, 이제 그, 그, 그걸 그그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주력을 한다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리토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나가는데 이런 사실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믿게 하실 수 있는 점에 비추어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인종이나 뭐 살인자들한테도 사형수들한테도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을 형제처럼 믿는 사람처럼 대할 수는 없죠 모든 이에게 선을 행 해야 되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데아 6장 10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위에 버리, 목숨을 버리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나 함께 머리이신 그리토를 향하여 자라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여러면에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라도 은혜를 주셔서 나와 같이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심정에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그리토의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육계명이 그많은 것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또 목적이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어 우리 인격 안에서 역사해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짜, 살인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혹도 회개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그 일로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까, 그렇다. 이제, 정당방위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